울진군은 지난 9일 관내 낚시어선들의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와 쿠퍼어선 안전조합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항 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 겨울철 첫 수온기에 발생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됨에 따라 낚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